대간 성경이에요. 신라는 당시 철로 무기를 만드는 기술이 으뜸이었답니다. 속는 이러한 철 무기를 만들 때꼭 필요한 원료 중 하나였어요. 아, 그 유명한 증기기요기 기념에 이증기기으로전세적으로되기했 시대가 1 5 0 0년 아래서 바로 1 광원 사택 일러 나가란다 광원 사택이 뭐지? 몰라? 갱은 가볼래? 아? 갱? 갱도? 어 갱도 가볼래? 가볼까? 근데 막혀 놓았다고 어. 어디로 가야 하오? 어디로 가야 하오? 시원하지 않을까? 그렇다 그런가? <웃음> 그런가? 시원할까? 과연. 아, 야. 야, 겁나 시원한데? 우이런데이운동한 겁니다. 환영합니다. 그냥 식탁 냄가냄사 이정 광고가, 부지산도 태광하기 전까지, 실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체험관이 되어 있고, 그래? 근데 차라리 보고 하는게 어. 훨씬 더 낫다, <웃음> 이런 거아야런거아니 근데 어두워서 안, 어. 네. 안 보이네. 오이씨, 어. 놀래라. 가봐야겠다. 뭐, 가봐. <웃음> 네, 살 올라가자. 살 올라가자, 여기 밑에 바닥이 촉촉하다. 응. 아, 그래서 이 고무판을 깔라놨구나 혹시나 느껴지지 아. 말고. 아, 어, 판을 그 깔았는데, 미끄러지지 라고 어, 물 떨어지는데? 하나 아, 직접적으로 맞지 마, 뭐. 직접적으로 맞을 생각이. <웃음> 와, 여기가 너무 힘들어 같아. 진짜 미쳤다. 어자기 이거보다 더 더러워서 아예. 제대로 있지, 아, 저위에가 막장인가 보네. 막장 있잖아, 막장. 막장은, 아니, 그러니까 막장에 공부를 할때하는거긴는데 이런 강도에서도 막장이라는 생각을 드나? 음. 광광고에도깝게는 시간에 가깝게 한 번씩. 광가맞게한번이 광고를 보는 시간장 가깝게 한가가 맞네, 상황이 나네. 뭐야? 현장. 무너진, 건가? 음. 맞네. 아, 무너진 거 무너진 현장? 어. <웃음> 스즈아, 최광자 응. 약간 이거 센서가 있나 보다. 우리 지나가니까 소리도 그런 것 같은데, 그렇네, 그런 것 같아. 석탄에 대해서 잘 해놨네. 그게 돈을 많이 쏟아부었다 느낌이다. 아, 이게 실제 썼던 장비인가 보다. 그러니까 구호 활동, 구호 나 겁나 다급해 보긴 하다. 저 성우 녹음 되게 잘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끝 끝. 아이고 와 대리막 보소. 야 우리 왜 이렇게 하얗냐 다시 한번. 끝. 아 나왔다. 저 뭐야? 가족 위에 근면하고 나라 위에 증산 하자 돼 있네. 증산 <웃음> 증산 생산 그냥 울적. 와 나무 전봇대까지. 와, 나무 전봇대? 우와! 나무 전봇대야, 신기하다. 두 번째로 온다, 안어나 아, 진짜? 저 집, 저마산에 등산로 가보면은 나무 전보대한게 있었어. 오, 근데 우와, 그게 말벌을 파먹어가지고 말벌집이 되는 바람에 뱉는데. 신기하다. 아니, 예가 내가 먹어 아, 대포집. 어. 아, 이렇게 돼있고나 옛날, 그러니까, 술집. 음. 어, 네, 꽃집. 아, 근데 진짜 잘 만들어놨다. 그러게. 아, 옛날 거대로만 왔네 그리고, 한장 아, 사태가네. 이런 걸다만들었놨 그러니까. 타미타미. <웃음> 어, 야, 옛날 담배. 대박. 옛날 담배이다, 옛날 담배. 이거, 어. 일반적으로 어. 운행하고 있는 철길은 응. 들어가면 벌금 물어. 그래? 어. 어. 내가 알기로 그래. 그래서, 어. 이 철길 위에서 이렇게 사진 딱 찍잖아. 응. 철길에서 이렇게 막 사진, 이렇게 철길 나오게 딱 찍잖아. 어. 그럼 벌금으로. 아, 철길에서 어. 사진 찍으면 벌금으로. 응. 완전히 폐... 폐쇄. 어, 폐쇄된 곳 아니면 내가 알기로 들어가서 사진 찍고 놀고 이러면 안 돼. 아. 위험하니까. 그렇지. 일단은. 저기 한번 가볼래? 저거, 어디? 레일바이크인가아레일바이크한다 저거 모노레일? 어 모노레일 한번 타볼래? 글쎄 나 별로 왜? 여기 석 어. 덥고 옥마르지? 아그런도 그래, 뭐, 모노레일 뭐특별한거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모노레일 타고 올라가면 뭐 있을 거 같아 위에 박물관도 있어요? 만는요아 그거 보고 왔는데 올라가면은 세트장입니다잖아아아 그래요? 어? 우기하고 내려가는 거아 그럼 모노레일 두 명이요 얼음 두 명. 많은 명. 언제 출발해요? 한 시간 삼 강기고요. 더한테는 한육분 후에 있어요. 음. 6분 후에요? 네. 오스토로 가은데 가려니까요. 네. 올라가 네. 네. 네. 뭐 있다 했지? 세트장? 어 세트장. 그까지 음. 갔다가 오면은 전밥 먹고 나면 저녁이네. 밥먹고 무효해가지고